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좀 재미난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알려드릴 컨텐츠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교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교역 시스템은 어, 이제 대륙간에 등짐을 이동시켜서 보상으로 아이템을 받는 컨텐츠인데요 이게 소비하는 노동력당 수입이 굉장히 괜찮은 컨텐츠예요 그래서 많은 유저분들이 교육을 하시는데 교육 자체가 이제 약탈의 위험성이 커갖고 리스크가 꽤 있는 콘텐츠예요. 근데 이거를 배를 이용하지 않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교육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등짐은 어, 동대륙, 어, 서대륙, 그리고 원대륙 이렇게 해서 등침을 구매를 해서 각 이제 구매한 대륙을 제외한 다른 대륙에 팔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판매는 여기 가운데 고요한 바다의 중앙에 위치한 자유도에서도 등침 판매는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해볼 컨텐츠는 이니스테르 동대륙의 이니스테르에서 등침을 사서 이걸 자유도에 갖다 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배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이용해서 어, 해볼 거고요. 음, 준비물로는 이제 당연히 자동차가 필요한데 골프 강은 너무 이속이 느려갖고 물 속에서 전진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갖고 바트로 혹은 스트라다가 필요하고요. 그 바트로 같은 경우에는 동력 기관 그리고 이제 신속 바퀴를 모두 착용한 상태여야 앞으로 이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당연히 이제 물 속에서 자동차를 이동시킬 거기 때문에 호흡 관련된, 수중 호흡에 관련된 뭐 도핑이나 아니면 뭐 수압 장비가 필요하고요. 도핑템은 다우타의 방울을 쓰시면 되고 수압 장비는 이너의 숨결이라는 요 귀걸이를 착용하게 되면은 한뭐 시간 동안 수중에서 호흡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걸 착용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인스테르 교역소에서 자동차를 소환해주세요.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면 되는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디버프가 걸려요 물에 빠짐 근데 이게 일정 확률로 자동차가 터지기도 하거든요 자동차가 터지기도 해서 운이 나쁘면은 물에 들어가자마자 자동차가 터질 수도 있다 이런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속도가 많이 저하되는데 그냥 앞으로 쭉쭉 가주시면 됩니다 12시 방향으로 쭉 나가서 요 자유도인 데까지 가면 돼요 쉽죠? 근데 갈때 주의해야 할 점이 요 이석이 너무 감소가 되다 보니까 고랑같이 푹 꺼진 지형으로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못 올라오게 돼요 그래갖고 그런 점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푹 빠진 데는 피해서 최대한 이 높은 지형으로 가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해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절벽 쪽이 위치해 있어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선박을 이용해서 교역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동차를 이용해서 교역을 하면은 당연히 속도는 느리죠 어, 배보다 이동 속도 자체가 느리다 보니까 교역하는 속도는 느린데 탐지가 안 되니까 약탈의 가능성은 많이 적어요 이렇게 물 밑에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붙어갖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탐지가 잘안 돼서 약탈의 가능성은 좀 많이 적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친 짓을 한 사람이 몇 없어서 여기를 감시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교역품 등짐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가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보상 수준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갖다 팔아야 되고요. 제가 이걸 해본 결과 바트로로 이동을 하면은 부패함이 처음에는 이제 30분이 지나면 부패가 되는데 30분 전까지는 자유도에 도착을 할 수가 있고요. 스트라다를 이용하면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다고 해요. 출력 자체도 높고 어, 속, 기본 속도 자체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프강의 경우에는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볼프강은 신속바퀴를 깰 수가 없어갖고 물속에서 전진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바트로도 이렇게 어, 동력장치랑 그리고 신속바퀴를 다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다 서사 등급은 돼야 좀 앞으로 조금 조금씩 이동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물속에서는 과급이라고 해갖고 친환경 연료를 이제 사용해갖고 이동속도를 증가시키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안 돼요 그냥 열심히 앞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어, 교육을 하게 되면은 다른 대륙에 등짐을 팔면은 흑빛아큐움 정수라는 아이템을 보상으로 받고 자유도에 등짐을 팔면은 용골정수라는 아이템을 보상으로 받아요 근데 용골정수가 꽤나 가격이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갖고 요것도 나름 괜찮거든요. 자유도의 교육을 하는 게 자, 이렇게 거의 절반 정도 왔어요. 그죠한 절반 정도 왔는데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될게요 자유도 아래쪽에 영원의 섬으로 가는 그 필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부근에서 이동하는 루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 그대로 안 따라 하시고 그냥 일직선으로 직진하시게 되면 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영원의 섬이 있는 지형 자체가 밑으로 이렇게 푹 꺼져 있기 때문에 어, 거기 한번 빠지면 은 올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루트를 따라서 어, 이동하시면 은 쉽게 갈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알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은 여기 이렇게 배가 박살난 난파선이 보여요 이때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요 비스듬한 언덕으로 올라갈 거예요 너무 이렇게 급경사된 쪽은 조금만 경사가 있어도 자동차가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완만한 지형을 타고 올라가야 돼 자, 이렇게 지형을 타고 올라왔으면, 12시 방향 쪽으로, 어, 이동을 해주세요. 자, 여기 보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아래로 푹 꺼지는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빠지면, 못 올라오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요로 빠지면, 어, 올라올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자르가 보이는 곳에서 이 옆으로 올라갈 거예요 아, 길을 잘못 든것 같은데? <웃음> 아, 저쪽이구나 어떻게나길 잘못 들었어 여기로 왔어야 되는 나자르가 이렇게 보이는 위치까지 왔으면은 옆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아유... 저거 제가 때리네... 여기 보면은 이제 한 이쯤 부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끼고 올라가면 돼요 어... 이쪽으로 올라가야죠 와바나네데 여기여기 아유... 이게 헷갈려요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 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은 아유, 아유, 위치 구간을 넘었어요. 아유, 힘들어. 아, <웃음> <웃음> 자, 이제 올라왔으면 이제 저, 마이 구간을 지난 거예요 다시 12시 방향으로 쭉 달리면 됩니다. 아유, 13분 밖에 안 남았네. 빨리 가야겠네. 자 그리고 이렇게또 진행을 하다보면은 직진을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 여기 아래에 또 그게 있어요 자유도 6시 방향에 거북선이 이제 젠되는 위치가 있어서 거기 빠지게 되면 또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가야 돼요 자 여기가 이제 거북선이 나오는 자리고요 좀 특이하게 생기고 지형이 바다 여기저기 있어요 거기마다 다 이제 거북선이 리젠 되는 자리라서 자 여기서는 밑으로 빠지면 안 되고요 살짝 돌아서 갑시다 자 여기서 <웃음> <웃음>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에에 튀지 지 마라, 튀지 피지 마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어안 튀지 편데 꼈어 씨. 아 이럴 순 없다. 아. 자 소환물 탈출.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올라가 힘을 내 힘을 내 밭으로 갈수 있어 그래 갈수 있어 아 어, 드게 보인다. 자, 저기가 자유도에요. 자, 요렇게 해서 자유도에 도착을 했어요. 자유도에 도착을 해서 이제 등짐을 파는 NPC는 저기 섬 중앙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섬 중앙까지 가야합니다 자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오면 은 되고요 이렇게 차를 끌고 브롱브롱 끌고 요, 요 나무에 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좀 조심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되고요 여기 NPC 모여 있는 데 가면은 어 교역품 교환처라는 NPC가 있어요. 이한테 등짐을 팔면 돼요. 등짐을 팔면은 영골정수 4 개를 주네요. 제가 자 이렇게 하면은 자동차로 교역도 할 수가 있고요. 아, 아, 아. 조금 미친 짓 같긴 한데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점, 뭐. 어, 알아두시면 좋고요. 나름 어, 약탈 같은 거를 신경을 좀덜 써도 되니까 배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아까 좀 보여드린 것처럼 길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막 잘못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은못 올라와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실수를 하면 은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고요. 자, 오늘 영상은 특이한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한번 심심하신 분들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이빠이